닭다리 먹어볼까 서로 다른 치킨집에서 시켰지 항상 가득 채운 닭다리들을 보기만 해도 빵긋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영상 맛있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닭다리 30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30개를 먹잖아요 그래서 bbq 처갓집 bhc 이렇게 세군데에서 한마리 한마리씩 시켜봤거든요 근데 처갓집은 이렇게 반반으로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먹어보기 전에 브랜드별로 닭다리를 몇개씩 주는지 온김에 한번 세보죠 자 먼저 bbq bbq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BHC 여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은 저는 반반에서 양념값 천 원이 추가돼서 2만 원에 하나 둘셋넷 다섯 그니까 닭다리 열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BHC거든요 BBQ 큰 애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BBQ가 좀더커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어보면 또 맛도 얼마나 다를지 알게 되겠죠? <웃음> 맛있겠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황홀먼저 같그 다음 p h c BHC가 튀김 상태는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느거든 과연 어떨지 근데 셋다 맛이 진짜 다르다 확실히 그 쓰는 기름이 달라서 그런지 완전 다른데요? 와 근데 처갓집이 의외로 괜찮았던 게 추억이 가득했던 그런 향?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약간 이런 튀김옷?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 더 먹어야지 먹는 김에 한 입에 먹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요기를 먼저 먹어야 돼요 일단 하고 양념 진짜 맛있다 진짜 이런 양념맛 오랜만인데 와 근데 만족감 장난 아니다 야 닭다리를 한 마리를 시켜서 이렇게 먹을 때는 어,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이거는 많이 깔아놓은 걸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 너무 좋아 어, 양념 너무 맛있다 그럼 다른 양념좀 먹어볼까? 꼬다리는 먹어 황홀은 조심하세요 입천장까지 갔어. 자, 일단 콜라. <웃음> 이번엔 BHC 양념. 음, 양념 닭다리 미쳤는데, 이거?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있는데 그 안에 닭다리살이 부드러우면서 살짝 쫄깃한거예요 황홀 <웃음> 머스터드가 있으니까. 음, 얘가 비비큐 머스터드보다 좀더 가볍고 상큼한 맛이네. 음. 근데 먹다보니까 다 좋은 닭을 쓸것 같긴 한데 굳이 순위를 매겨보자면 BBQ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처갓집 그 다음이 BHC 근데 뭐 아시겠지만 BHC도 맛있잖아요? 아, 몇개 먹었냐?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12 예스! 12개나 먹었어 와 이게 10마리가 한 마리잖아요 많이 먹었다 여기서 더 먹을 수 있지만 딱 여기서 끝내는 게 아주 기분 좋고 만족감 최고적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잘 먹었다 여러분들도 닭다리 시켜드시죠 어디 닭다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닭다리 몇 개나 드실 수 있을 것 같은지 또는 최대로 몇 개나 먹어봤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맛있어 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